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을 한권 소개시켜드릴 까해요 갑자기 뭔 책이냐 라면 생뚱맞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책 제목을 보는 순간 오 이거는 왠지 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25일 중 325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운동도 하고 근데 뭐 식단도 하지만 근데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매번 다이어트 에 실패를 진짜 거듭거듭하게 되는데. 응. 자랑이라고 얘기한다 진짜 이 책은 어, 저처럼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다이어트, 저처럼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약간 식욕 어, 석억지 없이 좀 다이어트를 성공하게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 책인 것 같거든요 바로 이 책의 제목은 다이어트 레볼루션 딱 이름만 들어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요즘에 진짜, 어, 몸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만 보고 나서, 어, 이건 나를 위한 책이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여기 보신 거와 같이, 노력만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매번, 어, 실패하는 95%의 다이어트들에게 바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음. 아, 제목부터가 진짜 취향의 전격이야 우선 저는 책을 읽을 때 어, 보통 목차를 먼저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22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제가 22가지 챕터 중에서 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 챕터는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 놨습니다 책은 음, 22가지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러가지 챕터가 있지만 저는 뭐 대체의 즐거움 그 다음에 음식분별을 위한 세가지 많더라 운동이 아닌 움직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22가지 중에 저는 네가지 챕터 챕터 8, 11, 16, 20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쳐, 쳐 놨거든요 근데 이 책은 맨 처음에 그 저자가 책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 들어가면 뭐, 서론 부분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 그 소개하는 부분부터, 어, 너, 너무 많은 내가, 이게 내 얘기를 쓰는 건가? 나를, 진짜 나를 위한 책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제와 제안을 기반으로 한식이요법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당신자제력을 잃고 원래 체직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맞잖아. 나처럼 이렇게 맨날 요요 온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막식욕법이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쫙 해. 하지만 이걸 유지를 못하고 오히려 요요가 와서 더 많이 살을 찌게 되잖아. 이거 딱, 이게 거딱이딱 진짜 8페이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챕터 바로 뒷페이지 이거 보인수가 우와 이거 내 얘기 여기 써놨나 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을 근데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그 다음 달락 나옵니다. 엄청난 자제력이나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그러한 음식을 수월하게 선택한 방법을 알려니다 네, 이처럼 이 책, 다이어트 레볼루션은요, 식욕 억제 없이 쉽게 성공하는 다이어트에 대해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 진짜 도움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장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챕터가 한자 한쪽 파운트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한번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면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시면서 읽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난 책을 읽기가 싫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이책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챕터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놔 있어요. 어. 이것만 읽어도 몸 내용인지 알게, 알, 알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만 읽어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진짜 나이책 보면서 이거 너무, 이말 너무, 이말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당신은 정말 많이 노력했다. 진짜,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 중에 노력 안한 사람 있어요? 노력 다 누구나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살 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어. 진짜 근데 이 한마디. 그동안 수고했다. 다, 사실 당신은 너무나 노력했다. 이 한마디가 되게 위안을 주더라고, 처음부터가. 어. 아까 말처럼 팩폭을 날렸어. 너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그 나중에는 네가 많이 먹게 돼서 여유가 온다. 하지만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는 그동안 수고했어. 사실 너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어. 이 말이 정말 위안이 가더라고. 책의 두 번째 집프가 대체의 욕망이라는 제인데 이게,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정한 욕구가 차단이 되면은 이 욕구는 욕망이 되어서 그 욕망이 음식으로 가 간대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탕을 예를 들었는데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콤하잖아 달콤한데 계속 먹게 되잖아 이 설탕이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달콤함을 대신할 가장 가까이 에 있는 대체물에 의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은 내가 설탕이 있나 이런 달콤한 거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 이거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에 굶지는 상태라면 우리는 또한 달콤함을 굶지는 것이다 사랑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사랑의 달콤함을 대신할 가장 가까이 에 있는 대체물에 의지하게 된다 누구나 다시피 그건 바로 설탕이다 설탕은 사랑, 사랑에 대한 진정의 입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몸에 단 것을 지워둡니다 내가 그래서 연애를 몇년 동안 안 해가지고 이렇게 초콜릿이나 젤리, 이렇게 설탕, 단 거를 먹나? 어? 나이 생각 들었다니까? 아니 맞는 말같아 어? 재밌게 읽었다는 챕터 10일 11. 요거 10일은 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써 넣었어요 바로 음식 분별을 위한 세 가지 만트라 는 만트라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문장이다. 만트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만트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만트라 1.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먹도록 스스로에게 온전히 허락한다. 만트라 2.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도록 스스로에게 온전히 허락한다. 만트라 3. 나는 내가 먹는 모든 것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느낀다. 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세가지 만트라가 이 작가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 중에 포인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온전한 즐거움 속에서 먹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음. 근데 저는 이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세 가지 부분이 되게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다이어트 할때 보면 저는 원하는 만큼 먹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우리는 보통 있잖 조금 먹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살려고 했잖아. 근데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인지 알면서도 내가 평생 조금만 먹고 살수 있어요. 절식하면 살수있어 그럴 수 없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되니까 조금 먹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을살려야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야. 난 이거 먹기 싫은데 다이어트 를면 이거 먹으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거잖아. 막먹는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아, 내가 다이어트를 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재밌게 읽었던 책터 까치터 16 운동의 한이 움직임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잖아요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가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퇴근하고 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어, 운동을 가야 돼. 오늘 낮에 이만큼 먹어서 이 칼로리를 소비해야 돼. 이런 압박감에 사연로 잡혀 있서 운동하는 날이 좀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운동을 처음에 좋아했어 재밌었어 몸이 바뀌는 게 보이니까 근데 재밌었는데 이제 점점 하면서 내가 강박 감량이 생기면서 운동을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 운동을 가야지만 내가 아침에 먹었던 칼로가 태어수 있고 운동을 안 가면 살이 찔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작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여기서 말하기를 움직임은 즐거움이 되어야 하며 짐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Um,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몸이 너무 힘들 때도 압박, 강박관념에 사로잡아서 아 이거 해야만 해뭐 약간 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 근데 여기서 딱 나를 꽂은 거야 운동은, 움직임은 즐거움이 돼야지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거 와이책 진짜 운동의 목적은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 운동의 목적은 움직임의 즐거움을 경험한 것이다. 이때 당신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허용하는 상태로 나아간다. 어,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웨이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어서. 헬스장 가는 게 너무 기분 좋았고, 어, 일 끝나고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막 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들긴 들었지만, 어, 운동갈때 가는 게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퇴근하고 와서 너무 쉬고 싶은데, 난 오늘 가야서 아침에 먹을 칼로리를 뭐 소비를 해야 돼. 이런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내 생각을 딱 꽂아줬네. 운동의 목적은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 운동의 목적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움직임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맞아요. 어, 처음에 정말 재밌었을 때가 나는 더 살도 잘 빠지고 더 재밌게 운동하는 게 하... 여러분 이책 진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어, 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너무 와 닿네. 어...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읽은 챕터가 챕터 20. 내가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에 와 닿던 구절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음식과 마찬가지로 삶에도 적용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신선생긴 쓰지 말고, 남을 위한 삶이 아니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말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봐봐요. 우리는 욕망의 존재들이다. 욕망은 삶의 본질이고, 욕망을 억누르는 삶은 반만 살아있는 삶이다. 욕망은 우리를 선으로, 삶으로, 건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라고, 살라고, 살라고. 어. 아, 나 이거 책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어, 저전 진짜 요즘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책보다는 좀 이렇게 이런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간만에 너무 재밌는 책을 읽게 되어서 어, 어, 감, 어, 뿌듯해지네? 어, 이 책은 진짜 체중 감량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체중 감량도 감량했지만나 자신의 내면에서 좀 깨닫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진짜 저처럼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번 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을 좀, 어, 올바르게 정립하시는, 서, 정립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지 않고도 나를 좀 컨트롤하는 방법을 여기서 좀 알려주니까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요즘에 책을 진짜 안 읽었는데 간만에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종종 재밌는 책 있으면 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